이 블루투스, 이어폰 어때요? 이, 블루투스 이어폰 어때요? 이 블루투스 이어폰 어때요? 요즘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. 요즘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 이에요. 요즘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. 얼마에요? 비싸겠지요. 얼마에요? 비싸겠지요. 얼마에요? 비싸겠지요.